아름다운 오색 단풍을 눈에 담고 마음과 육체를 힐링할 수 있는 설악산 단풍 트레킹을 왔습니다. 오늘의 산의 코스는요 오색에서 시작해서 대청봉 희운각 대피소를 거쳐 천물동 계곡 오색 단풍을 보고요 설악동으로 하산하는. 약 17.5km의 산행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어우 계단이 또 슬슬 나오네요. 오색에서 대청봉까지는약 5km 정도입니다. 대청봉정상까지 오르는 코스 중에서 가장 작다는 이유로 많은 상객들이 이 코스를 선택해 오르지만요 가장 힘든 코스이기도 하고요 단풍 시즌이면 정체 현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코스이기도 합니다. 대청문주세요 예, 네, 좋은 사람. 아, 아, 네, 좋은 사람 되세요. 사람 되세요. <웃음> 아. 이거 왜 갑자기 더 내려갑니까? 이만큼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상태를 남겨놓고 는요 오르내리며 계속 연속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에 아주 힘이 솟구칩니다 열심히 가야 되겠죠 설악 폭포 상가 안전심트에 도착하겠습니다 어른 것과 인생상은 똑같은 거예요. <웃음> 정말 힘들어. 이제 점차 자서서히 해 날이 밝아지는 가운데요. 지금 주문들도 들어져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구름이 좀 많이 끼어서 일출을 볼수 없을 것 같아 조금 서운합니다. 플나워 자체 가 어마어마합니다. 힘드시니까 또 쉬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500년 남았습니다. 아 뒤에 들 보니까요. 이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500만 남았다는데요 5 k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정상 300m까지는 강풍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구간이 니다 안전 장비하고요 보온 의류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일출은 꽝입니다 삼대가 복을 써야 된다는데요 아 일찍 쫙 올라왔는데 구름이 많이 깨가지고 오늘도 일출은 틀렸네요 드디어 대초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초봉 정상에는요 이미 수많은 아이고 삼객들이 인증사를 하기 위해서요 정상석을 에어수하고 있네요 어렵게 한껏 담았습니다 이제 네, 중청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성페테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산악회 현대 다셔서요 별식이 너무나 이 없을 것있습니다 그냥 아 길은 갈림길에서요. 서청봉으로 진영을 합니다. 이거 서청봉에서 희운각 대피소로 내려가는 길도요. 반만 참습니다. 대부분 돌길과 경사길이라 빨리 걸을 수도 없고요. 내려서는 풍광들이요. 너무 아름다워서 피그람은 있고 요 공룡 능선과 하체 능선에 정말 쑥 빠져봅니다. 와, 엄청 큰데? 처음 비었어도 살았어요, 나무가. 이제 저 희운각 근처 오니까요, 단풍이 예, 제대로 들었네요. 마르지도 않고요. 희운각 대피스에 도착했는데요. 아이고, 공사 중입니다. 김곽 대표이셨어요. 잠깐 간식 좀 먹고 이제 또 하산을 시작합니다. 공룡의 전망대를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문어빛고개입니다. 이곳은요, 좌측으로는 공룡 능선길, 우측으로는 천물동 계곡 비선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본인 체력에 맞게 선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천물동 계곡 서단풍을 선택해서 저는 내려갑니다. 희운각 대피소를 지나면 부터는요. 본격적인 오색 단풍들이 그야말로 환상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선물동 계곡은 요 비선대에서 대청봉을 오르는 약 7km 계곡으로 설악의 설악미를 한 곳에 집약가듯 와선대, 비선대, 오룡폭포, 양폭폭포 등 수려하고 뼈아나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최고의 길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천당폭포인데요. 천불동 계곡의 마지막 폭포인 천당폭포는 석세에서 온가 고난을 겪다가 이곳에 이르면 마치 천당 온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두부뚝 소사에는 기암객들 사이사이로요. 오색 단풍이 어려져 술을 넣으니까요. 하나 경관에 정말 저절로 아 빠져듭니다. 좀필요나 <목소리> <목소리> 김연암인데요. 김연암 유래는 천물동 계곡에 우뚝 솟아있는 큰 바위 비선대와 양폭 사이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김연암이라고 부린다고 합니다. 천물동 계곡의 입구에 붙이고 서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선대 1 k 1km 남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비선대 왔습니다. 기암 절벽 사이로 한 장의 넓은 바위에 옷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계곡적이선요, 이륵봉 네, 유명 장군군이라고 하네요. 형제봉, 선녀봉이 걸리며이륵봉등 허리에 금강굴이 보립니다 단풍 구경 어디로 가십니까? 깊어가는 이 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천불동 계곡을 따라 오색 단풍에 취해보시고요. 아름다운 이 가을의 추억을 많이 많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